여름딸 아니라고 <웃음> 우와! 내가 이렇게 <웃음>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? 내가 원래 이렇게 이렇나 <웃음>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지나라고 하고요 나이는 25살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제가 좀 직업이 좀 여러 갠데 DJ 하나 하고 있고 타투이스트로 활동도 하고요, 밴드에서 어... 베이시스트로도 어... 활동하고 있습니다. 엄청 무지 아... 않으세요 <웃음> <미래가 웃음> 어떤 부분을 <프로그램을> 살려보실까요? <웃음> 제가 얼굴에 볼살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볼살 빼고 이마는 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마는 이제 채워놓고 그런 사진이나 막 찍으면 항상 생각했던 게 얼굴이. 너무 부하이 나가지고 어, 주변 지인분들은 수술하시는 거맞세요몇명 말하긴 했어요 뭐, 어. 부모님이랑 같이 활동하는 밴드 몇 분만 말하긴 했어요 그러면 수술 후에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인가요? 부모님인 것 같아요 달 떴다고 <웃음> 나 그러니까 이제 달안 뜬다고 <웃음> 아니라고 <아닌> <웃음> 수술 후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제가 프로필 사진을 계속 못 찍고 있거든요 어. 계속 찍을 때마다 건지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아 프로필 사진 빨리 찍고 싶어요 저 수채라 파트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, 아 수채라요? 파트 하나 싸게 할수 있을 건가요? 아유 언제든지 말았어요 아 정말요? 제가 재료비만 받고 해드릴게요 <웃음> 약속했어요 여기 네, 약속. 다 찍혔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 <웃음> DJ 활동하시다고 하셨는데 뭐, 좀 잠시 쉬어야겠네요? 마스크 끼고 하거나 그냥 아 라디오 방송처럼 그냥 아. 그렇게 한다고는 얘기는 했어요 마지막으로 수술해주실 선생님께 한말씀 선생님 많이 빼주세요 화이팅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곧 수술이신데 두려운 마음은 없어요? 무서한것 같아요 어, 무섭지도 않고 뭐 걱정되지도 않고 자고 일어나보면 끝인데요 <웃음> 자야지 아무것도 안 맞고 오셨잖아요 지금 네.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? 저는 신전. 아 신전, 저 신전 진짜 좋아하는데 매운 것도 못 먹어서. <웃음> 순한 맛 치즈. 네. <웃음> 최후의 만찬은 뭐였어요? 어제 치킨이요. 치킨네. 아주 <웃음> 맛있어. 아 맛있는 거 먹자. 소라면도 제고 살도 빼야 되고 찌면 안 되니까. 아 수정어요 기대되는 아까 피부가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<웃음> 피부 상할까봐 막 그런 걱정은 있는데 근데 저 상할 피부도 없지어딘가에 <웃음> 있는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그 미래의 아치라 지금 나의 모습 못 봐서 다행이야 절대 안알려주거야요 <웃음>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야요 이따 네, 뵐요 진아님 괜찮으세요? <웃음> 아까 전에 불러도 <블러드> 안 깨셨는데 <웃음> 지금 엄청 잠에 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 목소리는 들리시죠? 어때요? 막 아파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직 진짜 택시와 귀가 멀어 멀어 멀어 택시가 너무 안좋으니까막 서러운 거 같아요 <웃음> 아프니까. 아, 네, 가면 멀었어요비시타고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그냥 갑자기 이제 마취가 들깨가지고. <웃음> 울면서 왔어요. 아니... 왜었는지 왜 기억은 안 나요. 집에 가자마자 그냥 꿀잠 잤는데. <웃음> 아, 많이 웃었는데. 대게. 웃었어. 오, 이렇게 돼야 되는데. 울다보고 <웃음> 의미가 들어갔어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아. 이형가 빵빵해가지고, 제가 아닌 것 같아. 이 형아, 반질반질 한 적이 없어. 이랑 이만 좀. 원래 여기 엄청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많이 샀는데 신기하다 내가 원래 이렇게 해줬길래? 다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2주차 되었는데요 제가 옆 장구가 살짝 있고 몸에 비해 볼살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됐었는데 아, 지금 저도 너무 놀랐어요 수술 끝나고 나와서도 볼이 여기가 브이라인으로 갸름하게 돼서 엄청 만족스러운데 지금 2주가 됐는데 지금 붓기도 다 빠지고 엄청 갸름해졌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, 지금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